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갑오징어를 다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영상이 조금 긴듯 한데, 그래도 한번 어잘 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갑오징어 무대를 했었잖아요. 그 갑오징어 무대를 하면서 이제 갑오징어를 손질하는 방법을 이제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 갑오징어 손질법을 따로 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 갑오징어가 손질이 돼서 오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질을 할줄 아니까 그냥 이제 일단 영상도 찍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먹물 있는 채로 제가 받았어요. 이게 지금 싱싱한 채로 왔다는 거는 이게 먹물이 묻어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좀 괜찮죠? 일본에 이제 좀큰 사이즈를 골라서 두 마리를 제가 골라봤어요. 자, 우선 갑오징어는 이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끝에 부분. 이 끝에 부분 여기가 뾰족해요.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뭐 쓰레기가 나중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끝에 부분을 가위로 자르신 다음에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좋고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태로는 손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씻을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귀로 듣고 손으로 익히고 했던 거를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어, 이게 이제 몸통이잖아요. 요 안에 내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을 그냥 요렇게 갈라서 손질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요게 만약에 어뭐 제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다듬느냐. 요 오징어 요렇게 딱 놓고 보면 여기에 노란 줄이 보여요. 보이시나요?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웃음> 보일 거예요. <웃음> 실제 보면 보이니까. 여기 노란 줄이 보이는데 이 노란 줄 있는 부분을 살짝 위쪽으로 요렇게 칼집을 내시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요렇게 하면 요거는 지금 일단 먹물이 터진 상태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 먹물이 안 터진 상태에서는 좀 깔끔하게 보이겠죠? 그러면 손을 요렇게 넣어서 요 부분을 요렇게 해서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먹물이 안 터지고 쏙 빠져요. 음, 요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아니, 횟집에서도 이런 방법을 써요. 자, 그러면 요걸 일단 놔놓고 요 부분에 보면 여기에 뼈가 있죠? 오징어 뼈. 요거를 이렇게 살짝 뒤집으면 얘가 이렇게 쏙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쏙 빠지죠? 음. 자, 이거 버리실 때,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 뾰족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거하고, 이 부분을 제거하고,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찔려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리시면 되고, 일반 쓰레기를 버리세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요 위에 있는 부분, 요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요렇게 뜯어서 제거를 해주세요. 음, 제거해주시고, 몸통 부분 손질하는 건 요거 씻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 부분,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다리하고 내장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뒤집어 보면 딱요 모양이 나오죠 눈이 보이고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듬느냐 면 이게 좀 지저분하죠 영상을 다시 이어서 찍을게요자 몸통을 보시면 먹을 수 있는 부분 거의 가오지구는 근데 버릴게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전체적인 몸통이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 요 위쪽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강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껍질이 벗겨져요. 깔끔하게 이렇게 싹 벗겨지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뜯어주면 깔끔하게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죠? 자, 여기다 놓고, 자, 요 부분, 껍질 부분에서 보면 여기 귀팅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살이 붙어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살짝 뜯어주면 뜯어져요. 이건 지금 가오징어가 조금 작은 사이즈라 연하니까 요 살도 같이 드셔도 돼요. 이것도 것도 이런 요런 껍질은 버리지 마시고 보통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버리지 마시고 그 시원한 그 국물 끓일 때, 육수 낼때요 껍질을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자이 부분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살, 살이 붙어있어요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쭉 띄면 살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 이것도 드시면 되는거죠 음.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여거 귀찮아서 안하시는 분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껍질은 육수 넣을 때 쓰시고 이제 살코기만 발라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자 일단 이건 또 이렇게 넣고 자, 지금은 뭘 하냐면, 여기 그 갑오징어 내장이 있어요. 요 내장 부분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제거를 하느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자,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이렇게 푸른 빛이 도는 눈이 보여요.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하고, 여기, 요기. 여기를 자, 일단 요기를 가르세요. 그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럼 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을 칼끝으로 제거를 해주시는데, 여기를 살짝 자르세요. 살짝 자르시면 이거 터지면 안 되는데 제가 터지는데, <웃음> 요 칼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긁어내세요. 긁어내시면서 이렇게 잘라내시면 <웃음> 싹 떨어져요. 지금 이제 보기에는 지저분해 보이는데, 뭐 어차피 다 씻고 할 거니까, 그리고 눈은... 여기다 칼집을 이렇게 딱 내시면 눈이 이렇게 해서 쏙 빠져요 이렇게 해서 눈 제거해 주시고 음, 이렇게 칼집 내면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요건 오징어 입인데 이것도 잘못 먹으면 입이 아파요 그래서 요거 뭐 드시는 분들 있죠 왜요 오징어 입만 따로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누르면 이, 이, 이 이빨이 이 빠지거든요 요거를 제거를 하세요 그럼 요것도 데쳐놓으면 꼬들꼬들하니 요거 모아놨다가 그 뭐죠? 버터인가? 그거 넣고 쫄어 드시면 이것도 아주 별미에요 쫄, 쫄깃쫄깃하고 되게 맛있거든요 요것도 쓰시면 좋아요 먹으면 좋아요 음. 그렇게 해서 다듬으신 다음에 깔끔하게 씻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 드린 게이 오징어 몸통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막이 있어요. 이 막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좀더 부드러운 갑오징어살을 드실 수가 있어요. 뭐잘 지금은 안 벗겨지는데 저걸 이렇게 해서 껍질을 벗겨주시는 게더 부드러운 갑오징어를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제거를 하세요. 자, 요거 저, 갑오징어는 보통들 이거 칼집을 보통 안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저는 요거를 모양을 조금 오늘은 음, 평범하지 않은 갑오징어를 한번 먹고 싶어서 칼집을 좀 넣을 거예요. 어, 여기 전에도 말했지만 요런 부위들은 저는 솔직히 요거는 국거리로 써요. 그냥 저렇게 잘라내고 지저분한 부분은 이쪽 부분도 이렇게 조금 잘라내주고 모양을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칼집을 내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요거는 등쪽 그리고 요거는 안쪽 내장이 끼어있던 부분. 근데 이거를 칼집을 어디로 넣느냐? 요 안쪽에다가 넣습니다. 아시겠죠? 바깥쪽에 칼집 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칼집을 넣는 거예요. 자, 칼집의 방법은 음뭐 사람마다 틀리겠죠 틀린데 뭐 요렇게 한번 뭐 요렇게 한번 넣을 수도 있고 뭐 대각선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칼집 한번 넣어볼까요 칼집을 너무 약하게 넣어도 안예뻐요 약간 칼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갈 정도로 넣으시는게 데쳐놓으면 모양새가 아주 좋습니다. 칼집을 너무 깊게 넣어버리면, 물론 깊게 넣으면 이뻐요. 이쁜데, 깊게 넣어버리면, 잘못하면 이제 오징어가 데쳐졌을 때, 자르잖아요. 썰 때, 이게, 음, 부서져 버려요. 그, 잘려진 부분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오히려. 그 적당한 칼집을 넣어 주시는게 관건 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 굳이 손님접대용으로 내놓지 집에서 그냥 막 우리가 데쳐 먹을 때는 굳이 이렇게 안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음, 요것도 한번 다른것도 칼집을 넣어볼까요 약간 지저분한 부분은 이제 국그릴용도 제거하고 자, 요, 갑오징어를 오늘 제가 두 개를, 두 마리를, 두개만다두 마리를 해요. 하는데, 요거는 안쪽 내장 쪽에 그쪽으로 제가 칼집을 넣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걸 이제 등 쪽으로 칼집을 낼 경우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 보통 오징어, 그러니까 갑오징어가 아닌 그냥 오징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데칠 때 칼집을 넣을 때 보통 안쪽에서 이렇게 칼집을 넣거든요. 음, 근데 이 등쪽으로 해서 한번 <웃음> 실험 삼아 한번 칼집을 한번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맛있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양보다도 근데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왕이면 조금 이쁘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잘라졌다 <웃음> 이건 떼내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다고 의식을 해서 그런지 자꾸 칼질이 좀 어긋나요 근데 제가 좀 칼은 잘 쓰는 편인데 너무 영상을 의식하나봐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제가 칼집을 넣어서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를 데치시는데 항상 저는 여기다가 이제 소금 굵은 소금 반큰을 정도 이렇게 해서 녹여줍니다. 녹여준 다음에 뭘 하냐면 물은 적당한 선이에요. 이게 뭐 지금 오징어 갑오징어가 두 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아주 그 간단한 그 오징어국도 끓여 먹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의 양은 이게 큰 사이즈 냄비가 아니에요. 근데 뭐이 정도 끓이면 3인분 한끼 정도의 국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정도에 이제 굵은 소금 반큰술 넣어주고 이게 끓으면 아까 그 준비해 놓았던 오징어 껍질 요거부터 먼저 넣으세요. 왜 이걸 로 넣느냐면 껍질에서 우러나오는 이 깊은 맛이 그 나중에 데쳐질 이 오징어에 입혀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데쳐놓으면 더 맛있어요. 자, 우리 먼저 다듬어 놓았던 다리 먼저 먹을까요? 넣고 요 귀퉁이살 이것도 어릴 거 없이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요거 데쳐 놓으면 맛있습니다. 친구 덕분에 지금 이거를 받아가지고 제가 먹기는 하는데 너무 고마워요. 너무 맛있는 가부지물을 보내줘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 지금. 요거 살짝 데쳐진 건데 요 깃대기살 있잖아요 요거 야들야들하니 맛있어요 요거는 금방 데쳐져요 그러니까 담궜다가 한 1분 정도 샤부샤부 하듯이 요렇게 해가지고 꺼내시면 돼요 꺼내서 넣고 그리고 요 몸통 부분 모톡몰이한다이 다리 부분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삶으셔야 돼요 음, 익히셔야 돼요. 근데 요게 어느 정도 익히면 맛있느냐 제가 요거를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 부분에 보면 여기가 색깔이 변하잖아요. 요 색깔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자, 방금 보여드렸던 이 색깔은 좀덜상인 거예요. 자, 이렇게 끓여 보면. 잘 끓고 있죠. 자 보시면 아까보다 색깔이 훨씬 더 진해졌어요. 그죠? 근데 요 정도 익히시면 딱 맛있어요. 그럼 요정도해서 꺼내줍니다. 불을 살짝 넘치니까 줄이고 이 귀때기살 부분 이거는 미리미리 좀 꺼내주시고 껍질 부분은 그냥 우려내세요. 응 음, 그냥 그게 나아요 자 그러면 다시 불을 켜시고 이번에는 이제 몸통 들어갑니다 몸통이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오그라드는 거 보니까 칼집을 넣은 바깥 방향? 이 부분으로 이게 오그라들어요. 얘네들이 그러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칼집 넣은 부분이 바깥 부분을 향하는 애야 이렇게 어, 얘도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근데 이게, 이게 큰 거죠, 그죠? 아닌가? 요건 좀 작았던 거 아닌가? <웃음> 나도 헷갈려요. 자, 요거를 익혀주는데, 요, 익히는 시간이 요것도 얘네들이 요렇게 익으면 완전히 요렇게 말립니다. 이게 투명한 색이 아니라 뽀샤시한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몸통이. 이거 끓이고 남은 물에 그 무좀 넣고 제가 먼저 영상에 보여 드렸듯이 청양고추 하나 이렇게 썰어 놓고 대파 좀 넣고 해 가지고 마늘만 좀 넣어서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국 끓여 드시면 아주 맛있죠 절대 이 육수는 버리시면 안 돼요 아까워요 팔팔팔 끓고 있죠 제가 지금 영상을 끊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끓이는 그 정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완전히 뽀샤시로 됐죠. 이렇게 색깔이 그러면 꺼내시면 돼요. 돌보시고 자 됐습니다. 다 데쳐졌어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오징어이 요거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초장 찍어 드시면 아주 맛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칼집 넣는거 칼집 넣는거에 따라서 이게 오그라들고 뭐 이뻐지고 뭐 여러가지 그게 이제 관건인데 아까 보여드렸던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거는 보통 칼집은 안쪽으로 넣는다고 했는데 칼집을 넣어서 지금 데쳐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좀 큰거는 안쪽으로 데쳤어요 제가 아니, 칼집을 넣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모양새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등 쪽으로 칼집는 거 있잖아요. 의외네. <웃음> 등 쪽으로 칼집는 거는 요렇게 모양새가 좀 이쁘게 나왔어요. 오히려 요거 요런 게 썰어 놓으면 이쁘죠. 근데 원래 그 오징어에 칼집을 넣는 이유가 이렇게 막 휘어지니까 이거를 약간 그 보완하기 위해서 넣는 게 칼집인데. 칼집을 이렇게 넣었나 저렇게 넣으나 뭐 먹기는 매 한가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데쳐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 이건 등 쪽으로 네, 데쳐도 아주 이렇게 모양새가 동그랗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는 칼집 안쪽으로 넣으라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 실험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가보시고 두 마리를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이렇게 나오네요 결과가. 음 요거는 마음에 드시는 방향으로 마음에 드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데쳐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좀 썰어 볼까요 갑오징어를 데쳤으면 이제 썰어야겠죠 근데 이제 모양새가 요거는 그냥 이렇게 썰어도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너무 두껍게 썰으면 좀 그러니까 한입한입 딱딱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썰으셔서 세팅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양새가 이렇게 안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반 날리고, 한요 정도? 한 입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요 정도? 이렇게 썰으셔도괜찮을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가이오는이고 다리 쪽은 굳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어게이이이 아이들은 굳이 모양 안 내도 되니까 드시기 좋게 이렇게 썰고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갑오징어 다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세팅을 한번 해봤어요 이뻐 보이나요? <웃음> 요거 술안주로도 참 좋죠 갑오징어는 어, 봄가보징어보다 가을이나 겨울철에 나오는 가보징어가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복분자라든지 어, 아니면 뭐 좋아하시는 음, 그런 술로 같이 이제 술안주로 곁들이시면 아주 좋아요. 오징어도 아주 야들야들하고 맛있어요.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